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대구뿐만 아니라 지방, 경북이나 경남 전체적인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구의 아파트나 주택, 시장 동향을 알기 위해서는 어, 전체 동향을 한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물론 한 동네의 동향을 확인하고 매매하고 구입하기 위해서는 대구 전체의 동향을 아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대구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뭐 가나마 가까운 뭐 구미 경북 지역이나 극남 지역까지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돼야 사실 전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간다. 뉴스만 보고 인터넷만 보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그래 걸 보는 게안 맞겠나 싶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구미를 한번 보겠는데요. 구미 같은 경우는 실제 거래가 좀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가격대가 그래 높은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월 달에도 꾸준히 거래가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 뭐 1억대, 2억대 마찬가지 계속해서 거래가 되는데 봉곡동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들이 어느 정도 절비하 있지만 좀 오래된 동네이기도 하죠. 1억대나 2억대 2월달도 마찬가지 거래가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18평에 뭐 4,700만원짜리 8,000만원짜리 뭐 빌라 오래된 아파트들 빌라들 마찬가지 30평에 1억 5,600. 거의 3월달이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4월달에도 마찬가지 3억 8 0 31평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아파트 가격대는 한 3억 대 정도가 무난하다고 생각해 보라고 우성구도 그 사실상 뭐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3억 대, 4억 대 아파트들이 절비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도량동도 마찬가지 거래된 게 3월달 뭐 2억 대, 2억 4천 대 이렇게 거래가 되었고요. 일제 뭐, 가격이 많이 높은 아파트들은 없습니다. 8천만 원대의 빌라들이라든지, 오래된 아파트들, 1억대에 23평, 1억 4,800. 이 정도만 되면 저렴하게 괜찮죠. 그리고 뭐, 신축 아파트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뭐, 3억대, 2억 8천대, 6천대. 대부분 거래된 아파트들은 거의 가격대가 저렴한데 생각외로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어, 3월 달부터 해서 3월, 3억 3천, 전세가는 2억 3천 정도에 기준적으로 거래되는 금액대가 맞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 홍정동, 홍정동도 기본적으로 거래량이 앱은 많은데 1,500, 뭐 2,500 이런 빌라를 제외하고 라도뭐 1억 7천 32평, 1억 7천, 1억 4천 그리고 26평에 4,900 이건 뭐 엄청나게 싸네요. 싸고 6,400 들. 이게 대구하고 갖다 대면 실제 구미가 엄청나게 거리가 많은 겁니다. 물론 따지고 보면 금액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사실 대구하고는 갖다 댈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여기 송정동 같은 경우는 사실 나쁘지 않고, 터미널도 위치하고, 역과 거래도, 거리도, 거리 많이 멀지가 않습니다. 32평에 3억 3천, 6,200, 오래됐는 것들, 9,200, 온평동 마찬가지도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여기도 3월달 거래가 대부분 되었네요. 뭐, 뉴스에 3월 달에도 억수로 많은 얘기들이 나왔는데도 사실 3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되었는 게 지금 계속해서 뭐, 아파트 가격이 미분양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갑지 팔았는지는 몰라도 생각외로 3월 달에 2월 달에 거래가 많이 되었습니다. 물론, 거래 금액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고 또 구미 자체에 공단이 있다 보니까 사실 오래된 빌라들 이라든지 저렴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많이 거래가 되는데 공단 1동 1-1번제는 제가 다녔던 학교죠. 그렇기 때문에 궁이에도 뭐 어느 정도 제가 지리는 익숙하고요. 49평에 2억 7300. 아, 이것도 3월달에 거래가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굳이 아파트인데 나쁘지 않네요. 사실 이 정도면은 딱뭐 좋은 시세라고 봅니다. 1억대의 아파트, 3억대의 아파트, 기본 2억대의 아파트, <웃음> 평주도 33평. 딱 살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 지금 공단 지역 내에서 보면은 그래도 시내 아까 역 주변보다는 거래가 좀덜 되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1억대에 23평, 뭐 33평에 뭐 1억 5천. 그리고 27평에 155천 계속해서 거래는 뭐 경주 포항 이쪽보다는 거래가 더 많이 된것 같죠 엄청나게 거래가 많이 된것 같습니다 3월달 33평에 4200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나쁘지 않는데 모르겠습니다 국민 자체의 생각 에로경북에 미분양이 많이 나오고 거래가 뭐 실종됐다는 뉴스는 들었는데 상세가 확인을 또 해보니까 일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스에 나오는 얘기들만 100% 또다 믿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일일이 다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오래된 필라지만은뭐 33평 이로 5천 1월달 거래가 되고 3월달에 또 거래가 되고 이 목소리가 자꾸 한 번씩 가는데 뭐 저녁이라서 가는지 밤이라서 가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코로나 후유증 같기도 하고요.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이 갑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도 뭐 사실 화성파크, 송모동에 35평에 206,000. 살기 좋죠. 요 정도 가격대가 딱 저렴한 겁니다. 사실 달성 같은 경우는 보면 거의 3억대죠. 신축인데. 하여튼 꾸미공단 쪽으로 해서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실 뭐 다시 신도시 개념으로 본다고 해도 보면은 2월 달에 37평에 2억 8,800원, 옥개죠, 옥개. 옥계. 옥개 쪽에도 기본적으로 아파트 대단지들이 조금씩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2월 달에 6,600, 2 8평 오래된 아파트 7,100, 24평 오래된 아파트 마찬가지 1억. 2월 달, 3월 달 거래가 생각외로 많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옥개동에 지금 뭐 3월 달에 22평, 11평 8천만원 뭐 11억 금액대가 괜찮네요 그리고 여기 마찬가지 아파트 단지인데 옥계에 3월달에 5평에 3 5 0 0 40평에 4억 5 0 0 35평에 2억5 8 0 0 옥계동에 옥계 5개 더 힐스 아파트 단지에 사실상 거래는 3월달 생각외로 주변도 거래가 있었습니다. 4월 달에도 2억 8,200, 뭐 마찬가지, 31평에 3억, 5900도 3월 달에 생각외로 또 거래가 되었고요. 대구 같은 경우 사실 이 정도 거래가 안 되는 편이죠. 완전히 1, 2억 대, 아니면 실수요자 위주로 뭐 재개발로 보상받았는 분들 위주로 거래가 된게 단데, 일단 아파트 단지 옥계동에는 거래가 되었고 뭐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은 신당리에 보면 26평에 3억 25평에 3억 뭐20 34평에 4억 22평 마찬가지 에아 33평이 마찬가지 3억 7천 신축 아파트들도 사실 뭐그게 가격대가 많이 올랐는 건 아니죠 신축이라 해도 우리가 뭐 1, 2년 됐는 걸 신축이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렇고요. 그래도 한 3, 4년, 4년 됐다면, 은 이상 신축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인동 같은 경우도 뭐 사실 거래가 어느 정도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구에 비하면, 적구서 거래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뭐낙산 유론 뭐, 뭐 8천만원, 4천만원 빼더라도, 2억 8천 5백에 열아홉 평이 2억 8천 5백 뭐 이런 적은 금액대의오케 같은 경우 인동이의 인동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지금 아파트 정책하고 미분양하고 전혀 관계없이 거래가 되고요. 포지오 같은 경우도 뭐 32평에 1억 7천 3백 참 오래됐기는 됐지만은 그래도 참 금액대는 저렴합니다. 20평 8천 뭐 거기 3월달에 거래가 많이 되었어요. 평균적으로 보면 대부분 3월달입니다. 그리고 뭐 1억대에 2억대 아파트들 2월달, 3월달 뭐 거래가 전혀 없다고 뉴스에는 나왔는데 인동에도뭐 사실 조금 오래된 아파트들이 많지만은 생각으로 뭐 거래가 영못 하지는 않다.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뭐 조금 조금씩은 거래가 다 되었습니다. 흑적 같은 경우도 뭐 사실 뭐 외곽에 떨어져 있는 어뭐 단지들 개념으로 그게 오래된 아파트들은 아닌데 뭐2 30년 요구도 2 30년 된 아파트들이 오래 됐다고 말할 수 있는데 1억 1억 9천 1억 8천 5백 1억 7천 천만원 7천만원 뭐 부영 오래되는 것들 6 천만원 15평 작은 평수죠 미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는데요 사실 국민은 생각 외로 뭐 전혀 뭐 거래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정도로 3월달 2월달 그나마 4월 지금 초순 인데도 계속해서 어뭐 아무래도 금액 자체가 좀 저렴하기는 하지만 거래가 많이 되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경북이나 경남 전체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는지 금액대는 어느 정도인지 한 번씩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뉴스 뭐 매스컴에서 거래 절벽이라 해도 아무래도 실수요 위주로라 아니면 적은 금액들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차트도 제가 한 번씩 확인을 해서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래도 전부 다 아파트에 대해서 많이 지금 민감한 시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내가 어느 쪽에 어떻게 구입을 해야 될지 아니면 경남 경북 적어도 동양은 어느 정도 흘러가는 건 알아야 대구의 실질적으로 뭐 대구하고는 조금 별개의 차이가 있죠. 공급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은 알아놓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모르는 것보다는 많이 알아야 도움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구미를 한번 봤는데요. 인터넷에 나오거나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거래 절벽은 아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